가 문법은요. 네. 문법에는 네. 가정법 과거하고 네. 더비 더비가 있어요. 네. 이렇게 있으면 가정법 네. 과거는 if 쓰고요. 네. 그러니까 동사의 과거를 써요. 아 저게 포인트네요. 주어, 과거라는 주어, 게 주어, 아. 이렇게 하고 이렇게 뭐 나오겠죠? 이렇게 쓰고 네. 네. 주어를 쓰고 여기 네. 동사 있잖아요 여기에는 네. 조동사의 과거 코드나 우드를 써줘요 아 네네 근데 보통 다른 것도 쓰이긴 하는데 얘는 네. 둘이 가 그냥 거의 다 쓰여요 그래서 아, 다. 코드랑 네. 우드를 쓰이고 그리고 네. 이렇게 말해주면 돼요 네. 이게, 과, 이게 과거라 해서 과거로 흡수는게 아니라 네. 내가, 뭐뭐라면, 네. 뭐뭐 할 텐데, 네. 그러니까, 현재로 아 해석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게 포인트네요, 선생님. 현재로 해석하는 네. 게. 그리고, 만약에, 네. 동사의 과거라 해서, 이지의 과거는 네. 워즈잖아요. 네, 근데, 네. 네. 네. 가정법 과거에는요, 워즈로안 네. 받고, 뭐든지 네. 비동사의 과거형은 로 받아요. 대박. <웃음> 와. 와, 대박사건. 월로 말아요 네. 그리고, 네네. 더비 더비 교육급은 해석이, 네. 뭐뭐 네. 할수록, 네. 더 뭐뭐 하다 해요. 네네. 꿀팁에서두달 만에 1등한 비법은 대개 자녀를 무궁무진한 가능성으로 성장하게 할 것입니다. 공부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자녀가 있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영상 아래